2018년 12월 9일 감성카드 제1회 글쓰기 이벤트 안녕하세요 감성카드입니다 얼마전 베0일 이벤트를 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작은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2주라는 기간 동안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글을 써서 감성카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품은 동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감성의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힐링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